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 주 강의 때 이제 어 제가 이제 그린 셋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피부나치를 그려서 7 8 6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피부나치고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던 거는 이제 이큰 피부나치죠 그렇죠? 큰피부나치에 61.8 그리고 마켓 서포트 그렇죠 마켓 서초 그리고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구간에서 이제 어바이리미스로 진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약 80핍 정도, 네, 75핍에서 80핍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가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번에 거래관리그 방법에서 이제 어.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탑러스를 그러면 또 언제 옮겨야 하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탑러스가 그대로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치고 올내 방향이 어, 내, 내가 예상한 방향대로 치고 올라갔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았을 때저로 하이 하이얼 로 그렇죠. 하이 하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이얼로우가 또 이제 나온 거겠죠. 그렇죠. 가격 조정. 자, 그래서 보시면은 또 내려오기 시작하죠. 가격이.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어, 이제 예상을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피부나, 아, 트렌드 라인을 이어서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피보나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 어, 그 모습처럼 잡았을 때 피보나치의 레벨을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것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현재 나타난 그 이제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한 번은 트렌드 리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피보나치 78.6까지 들어와서 반응을 하고 트렌드 라인도 그대로 계속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보시는 거죠.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트렌드 라인도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리, 리테스트를 보고 또 올라갈 수가 있다. 또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또 보면은 그렇죠. 마켓 설치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새, 새로운 고점 그다음에 소처리 테스트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타모스는 저번 주에 강의에 말씀드린 대로 저점이 이제 어 새로운 고점 만들고 가격 조정 그리고 올라갔을 때이 가격 조정 준후그 로우 만들어진 로우 밑에다가 도심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였고. 그두 번째 현지 상황 같은 경우는 이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달러엔? 네. 달러엔 거래 하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두번두 두 가지 세럽을 네 좋아요. 두, 두 가지 세럽을 저희가 이제 준비했었는데 를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바이리미스 통해 가지고 진입한 거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스타머스를 맞아 버린다면은 어 이제 108.60 정도 해가지고 이 서포트 레벨 이 서포트 레벨에서 우리가 바이리미스로 두 번째 엔트를 잡는 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플랜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을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가격 조정이 조금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 네, 지금 위치가 이제 딱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어, 그리기 딱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만약에 수익을 챙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챙기셔도 솔직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어, 세무스를 계속 관리를 해 주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가, 이제 타격까지 갈수 있나 확인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달러에는 그럼 한번 봐, 아 파운덴 한번 봐보죠 파운덴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이제 위클리 업트렌드 채널 그래서 이제 매수 셋업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는데 자 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것도 어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업트렌드 위클리 업트렌드 채널 안에서 이제 시간 그어 차트에서 또 업트렌드 작은 업트렌드 채널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었고 그 채널 이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었고. 달러엔이랑 상당히 비싼세 셋업을 저희가 찾고 있었는데 어 피부나치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잡아줘서 61.8레벨 마켓 서포트 혹은 78.6레벨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매수 스 셋업을 찾았는데 어 78.6레벨에서 네 이제 반응을, 반응을 어 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어볼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이제 또 다른 세업으로는 이제 서포트 레벨인 153.80.0 레벨 정도에서 이제 h e best way to get 고있었었 e s t way to get the best way to get the best way to get the best way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e b 이 트렌드 라인이 되긴 하겠네요. 이데 이제 어차피 이건 지금 필요 없는 거고 지금 또 보시면은 어, 카운트 트렌드 라인이죠 카운트 트렌드 라인 위로 또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파운드엔 그래서 파운드 같은 경우는 힘을 더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주었을 때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또 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어, 터치를 기다려서 진입을 하는 것도 오히려, 어,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위클리 채널 레지센스에 어, 도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 올라가주면 많이 올라가주면 진짜 이 정도 네, 피부나치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잘 주지 않을까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보고는 있는데 어, 우선 파운드엔도 계속해서 매수를 찾아주시는 게 맞아 매수를 근데 딱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 거래를 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어 레지스 이제 위클리 채널 레지던스에 있는 위치 상황에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크아웃을 주었지만은 솔직히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좀어 그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리고 위치상, 어 위치상. 예좀 네, 매수하기가 좀 좋은 위치였지는 않아요. 네. 이제 오히려 이 레벨에 와준다면은 156 레벨에 와준다면은 어 단타로 쇼우슬 네, 단타로 쇼우슬도 노려볼 수가 있긴 합니다. 네, 혹시 매수 엔트를 잡기 만약에 매수 엔트를 잡기를 원하신다면은. 어, 진짜 이렇게 들어왔다가 올라가는 것을 어, 잡, 잡으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냥 단순한 리테스트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안으로 들어왔다가 올라가는 것을 네, 그것을 캐치하는 를게더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일로 안 들어오지 않고 156레벨까지 올라가준다면 156레벨에서 짧게 단타 매도 이런 플랜도 좋아 보입니다. 양방향, 둘다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엔 천천히 볼게요. 자, 파운드 호주입니다.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렌드 라인 피보나치, 그려서 78.6 레벨,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가 나와도 스트럭처 레벨을 깨지 않으면은 이 서포트 레벨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이제, 어, 이 차트에서도 드리지만은, 드렸지만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럭처, 스트럭처 즉, 가격권, 서포트 레진스. 이것을 뚫지 못하면, 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파운드 도주는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주었지만은, 1.8225? 네, 이 정도? 이 서포트 레벨을 뚫지를 못하고, 네,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 움직임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오는 또그 이유는 아무래도 바로 밑에 서포트가 있고, 그 진짜 바로 위에 레지센스로 역할을 하는 네, 트렌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어, 위아래로 상당히 어, 좀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모습이 어, 트렌드라인 레지센스를 타면서 지저분하게 그냥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파운드즈는 거래를 아예 피하는 게 좋죠. 네, 얼룩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다 그렇다, 어, 이렇게 또 가다가 진짜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트렌드라인 레지센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또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도 안 이상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도 안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양방향으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은 진짜 노이즈만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파운드 주는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골드,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첫 번째 같은 경우는이 업트렌드 채널 골드 4시간 차트 업트렌드 채널 안에서 어, 서포트를 유지하고 를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마켓 스트럭처 이제 가격이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이 구역 1850. 1850을 터치 진입한 을 후에 올라가는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 박스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이것을 터치하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캐치를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해야 어, 데이리 차트를 보았을 때 골드 같은 경우는 다운트렌드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서포트 러면 리테스트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1872이 왼쪽에서 우리가 이 데이리 차트에서 가져온 레진스가 있어요. 현재 바로 앞에. 그렇죠? 4시간 차트로 보았을 때도 그렇죠? 이 구역이 진입 후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어, 1850이라는 서포트 레벨에, 어, 레벨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출발한 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리가 없어요. 골드는. 그래서 이제 준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872 서치 후에 다시 한번 어, 내려와준다면 그때 이 구역 안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또 노려볼 수가 있겠, 있겠고 반대로 1872 위로 와준다면은 어, 서포트가 유지된 것을 이제 확인 후에 어, 추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 어,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피보나치 61.8 그렇죠? 네. 데일리 피보나치 61.8 터치 후에 우리가 다음 타겟, 제가 다음 타겟 구역으로 잡아놓은 데일리 차트 구역인 마이너스 27 그래서 한 1920에서 40 정도의 타깃을 최종 목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볼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매수로 매수 셀업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은 레지진스가 레진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고요. 1872 혹은 1872 구역 진입 후에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것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1872 뚫고 리테스트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캐치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는 계속해서 매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파운드. 자 유로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0.870 레지신스, 0.85750 서포트 안에서 횡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차트 어, 서포트에서 현재 반응을 주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한시 차트 트렌드라인 스트럭처 피부나치 여기도 피부나치 그죠 메이스로 좋아 보이죠 계속해서 매수로 좋아 보입니다. 유로파운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똑같이 매수,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수가 좋습니다. 매수. 유운파운드 o l l a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 euro dollar, euro dollar, e u r 공개해드린건데 4시간 차트 이제 업트렌드 하방 트렌드 라인 이제 어, 이거 브레이크하후 리테스트 내려와서 가격 조정 피부나치 잡아줬을때 61.8 그래서 브레이크가 나오면 은 매도로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매도엔트리 나오는 지점 그리고 트렌드라인 계속 이제 다운 트렌드는 계속 살아있고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스탑을 당했셨으면은 그죠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그 나오기 전에 만약에 이위 때문에 스탑을 당하신 분들이면 두 번째 엔트리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죠 혹시 유로 달러 이제 거래하신 분 계신가요? 이거 셀럽 공지방이 이제 공유해드린 셀럽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힘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 수익 다 챙기시고. 다운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에는 그렇죠. 이 다운 트렌드가, 다운 트렌드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에는 어, 매도 셋업을 이제 찾아주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매, 지금 매도 말고, 이제 똑같이 우리가 항상 이제 거래하는 방식처럼, 61.8, 그 다음에 78.6 레벨을 보시면서, 스트럭처 레벨, 그렇죠. 혹은 피부나치, 아, 트렌드 라인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피부 나치 이용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어느 것들이 또 이제 겹치는가 어느 힌트들이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이 글이, 딱히 글기가 쉬운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라든지 그렇죠 좌측에 이제 카운터 트렌드 라인 그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카운터 트렌드 라인 이용해서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 나오고 리테스트 보고 매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레시안 차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운트렌드 채널 네, 채널이 계속 유지되는 한에는 매도 셋업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유로엔. 자, <웃음> 유로엔 이제 위클리 차트를 보던 데일리 차트를 보보 업트렌드 확인되죠. 자, 데일리 차트 업트렌드 라인 그리고 데일리 차트 132.500에 이제 스트럭처 그죠 서포트죠. 그리고 저번 째 우리가 이제 구하려 했던 셋업은 이제 당연히 매수인데 어, 이 서포트 구역 이 서포트 구역에서 가격 반응하는 거 보고 그렇죠 이쯤에서 이제 뭐 매수했다 아니면 그 이제 어 바이리밋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했으면은 스탑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스탑을 당했을 어, 스탑을 당했을 거고 이제 데일리 차트 이제 캔들로 보았을 때에는 계속해서 매수가 맞는 세업이죠 트렌드 따라서 근데 지금 상당히 많, 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간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잡아줍시다 일단. 최대한 많은 위글 네, 터치하는 방식으로 일단 트렌드 라인 잡아주고요. 지금 현재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하우스 나오냐 마느냐 그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하우스 나와도 이구역에 진입하면은 가격 조정 올 겁니다. 만약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 진짜 가격 조정 줄고예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만 와도 솔직 히 가격 조정 주겠는데 어,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올 수 있을지 여기서 나올 수 있을지 그럴 때는 안전은 항상 이제 안전 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트렌드 라인을 포인트 A 포인트 B 잡아주지 이렇게 왔을 때 지금처럼 n t 그렇죠? 그렇죠? 네. 이 o i n t If y 이 u break out the breakout, you c 이 n break o 이 t the b 이 e a k o u t If you break out the breakout, you can break out the breakout. If you break out the b r e 예, 안정, 당연히 안전빵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게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나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를 좀 보이는데 최대한 이제 우리가 평상시 그리듯이 최대한 많은 웍들을 이제 터치하는 방식으로 트렌드를 그려주면은 지금은 또 브레이크아웃이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이요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은브이크크아웃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갔다가 괜히 이 트렌드라인 아직 브레이크 제대로 이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차피 또 그리고 또 여기 올라가 breakouts, breakouts, b r 가지고 내가 차트를 분석하는 게 u t s breakouts, b 당연히 안전빵이죠. 그래서. 어쨌든 유로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 세럽을 찾긴 찾을 건데 어 지금 이제 브레이크 아웃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네 우선은 이런 식으로 우선 이런 식으로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어그레시브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단타 칠 수도 있겠고 파운드크 그 우리가 이제 분석했던 것처럼 아니면은 당연히 이 레벨을 그려주는 게 어, 기다려주는 게 맞겠죠. 자 호주 달러.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 거래가 없다고 제가 말씀해드렸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서포트 아, 그때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아, 그때 위치가 이거 위치가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위치가 그래서 바로 위에 레진스 있고 서포트까지도 어 그게 멀지 않고 해가지고. 중간 레벨에 있으니까 그쵸? 이 횡보 어 박스권 그렇죠? 중간 레벨에 있으니까 거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어, 이제 노이즈만 이제 있다가 지금 현재 서포트 레벨에서 반응하는 거볼수 있죠. 그래봐야 지금 한 30p 정도 이제 되는 거리인데 어 만약에 호주 달러를 거래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매수가 맞는 예, 차트이고 안 그러면은 그냥. 네, 그냥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게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든 이제 위클리 차트로 보았을 때 그저 스윙은 괜찮다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위클리 차트만 보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별거 분석할 것도 없이 짝대기 하나만 있어도 답이 나오죠. 그러면 2017년 후에 처음 돌아오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거의 할 수밖에 없는 바이 리미커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스윙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스도 당연히 커져야 됩니다. 무조건 이 밑으로 와야 돼요, 1.20 밑으로. 네, 스윙으로 봅니다. 스윙으로 유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디 보자 자, 데일리, 다운 트렌드, 상방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움직임 주다가 이제 업트렌드 라인 만들었고 마켓 레진스, 상방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거기서 피부나치 A, B 해가지고 가져왔었을 때 61.8에서 엔트리 잡아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17 도착 후에 지금 쫙 빠진 거볼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서포트 리테스트 거 이제 더블 바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업 트렌드 라인 그렇죠 업트렌드 라인 피부너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지워주고 계속해서 상승 보는 겁니다 키위 달러도 호주 달러랑 상당히 비슷한 차트죠. 네, 두 개의 서포트가 있는 어, 키위 달러. 이제 하방 브레이크가 나오면 리테스트 보고 숏을 볼수 있는데 하방 브레이크가 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어쨌든 데일리 차트에서 서포트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4 시간 차트를 보았을 때왜 이게 서포트가 어, 처음에 두 개였는지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에 있는 이 위치에서 충분히 어, 밑으로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밑으로도 자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 이 트렌드라인 가지고 있는 건데 차트 보시면은 키위 달러나 호주 달러나 거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네. 이것도 지금 현재 위치가 서포, <웃음> 서포트에서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바로 머리 위에 레신스가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그렇죠. 이런 차트들은 일단 무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차트도 그냥 거래하시는 게 좋아요. 서포트도 바로 밑에 있고 레신스도 바로 위에 있고 중간에 껴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제대로 이제 기다렸다가 트렌드 타는 거 확인되었을 때 그때 따라서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도 아닌 거죠? 여기서 이거 뚫을지, 아니면 밑으로 보일지 이제 모르니까 최대한 이거를 그나마 그래도 트렌드가 이제 뚫려 탈때 우리가 그걸 타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브레이크아웃을 줄지, 뭐 서포트를 뚫을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제 확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횡보하는 그 차트 안에서. 서포트를 터치를 하자마자 바로 머리 위에 레진스가 있는 그러한 차트이기 때문에 거래를 피합니다. 키위 달러. 호주 달러랑 키위 달러 궁금하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만 오일 한번 봐보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아, 뭐 예, 딱히 뭐 예전도 아니죠. 어, 분석 한번 이제 거래를 한번 했었었는데 자 위클리 차트 위클리 차 아니, 먼슬리 차트네 자 먼슬리 트렌드라인 그렇죠 내려오고 있는 것 위클리에서 이제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았을 때와 위클리 업 트렌드라인을 하나 더 그릴 수가 있구나 그렇죠 데이드 차트에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 좌측에서 우측까지 위에서 밑으로 행, 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 트렌드라인은 위클리 차트 위클리 차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위클리 차트 리테스트 또 어디랑 겹치죠? 업트렌드 라인이랑 데이리 차트에서 내가 가져온 업트렌드 라인이랑 겹치는 이 구간 4시간 차트 아니면 1시간 차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 그렇죠? 브레이크아웃 나왔는데 이제 내가 본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러면은 마켓 스트럭처 그죠? 레지센스죠? 레지스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가 확인이 되어야지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서포 o 유지가 되냐 p o 냐 t s u p p o r 죠 그래서 보시면은 서포포트유지지하면서또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브레이크 t support, s u p p 6까지 거래를 한 거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p p o r t support, s 이 p p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고 위클리 차트에서 이제 위클리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업트렌드 생성된 거 보았으니까 매수를 찾자 a d 차트에서 혹은 내시 s 차트에서 위클리 트렌드라인 e 테스트 그리고 업트렌드라인의 세 번째 e will see the trend l i 서 e retest. We will see the t 한시안 차트, 카운터 트렌드라인 이용해서 브레이크아웃 보고 만약에 거래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 레진스,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리고 카운터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엔트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마켓 스터럭쳐 만들어진 거 브레이크아웃, 또 마켓 스터럭쳐 리테스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엔트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은 지금 네. 업트렌드 계속해서 이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수를 찾아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엔트리는 없습니다 가격 조정 안 주는데 엔트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쵸? 딱히 뭐 좋은 트렌드 라인을 그리기도 상당히 애매한 움직임이긴 한데 우선 이거를 가지고 있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트 r u 레벨을 그려주시면 그나마, 네 그나마 어디서 우리가 만약에 오일을 거래하시는 분이라면 어디서 엔트를 잡을 수 있을지 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유로 호주 유로 호주 같은 경우는 스타블러스는 당연히 스타블러스는 매수에서는 당연히 저점 밑으로가 되니까 이것들 밑으로 가야겠죠. 가장 짧게 잡으시면은 이거, 밑에 잡으시, 어, 이거 밑으로 잡으주셔겠죠그 다음 크게 잡으시면은 여기. 그 다음 크게 잡으시면 여기. 파운드 달러 혹시 이거 스탑 맞으신 분? 혹시 거래하셨다 스탑 맞으신 분 계신가요? 파운드 달러 이것도 지금은 매수가 맞아 보이긴 하는데 계속 계속 맞아보여 매수는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어, 위클리 차트를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그래도 좋죠 먼슬리 차트랑 솔직히 모멘텀이 바뀌거나 뭐 메이저 풀백인지 그것을 음 그게 솔직히 엄청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안 이제 안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음 그한 움직임 안에서의 이제 그 조그만 움직임들을 우리가 어차피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위클리 차트를 보았을 때는 뭐 다운 트렌드였다가 이게 어 이제 모멘텀이 바뀐 건지 그죠? 아예 그러니까 추세가 바뀐 건지 아니면 메이저 풀백인지, 그걸 모르죠, 뭐. 네. 어차피는 이 길목 안에 있으니까 이 길목 안에 있으니까 이 길목 안에 그그 그 길목의 방향을 보고 그 길목 안에 있을 때는 그 길목을 따라서 그 길목의 방향을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게 그냥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바뀌는지 풀백, 뭐 풀백인지 이제 뭐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이 길목 안에 있으니까 업트렌드 라인 그러면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리고 내 서포트에 근접 가장 내가, 내가 중요시 여기는 서포트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나, 나에게는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이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위클리 차트랑 먼슬리 차트를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내 시간 차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뚫지를 못하고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제 계속 횡보하고 뭐 내려올 수 있는 움직임을 뭐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뭐데이리 차트나 위클리 차트를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내려오면 더 좋은 거죠. 내 밑에 이 서포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어, 확실한 좋은 매수 이제 퀄리티 높은 내 기준으로서 퀄리티가 높은 거래를 이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어디 보자 아까 어떤 거있더라 어디 보자 아까 이거였나 그래서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세럽이 서포트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바, 이제 브레이크아웃 주고 리테스트해서 이제 바로 매수하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선호하는 셋업들은 진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중요한 서포트에서 매수 중요한 레지센스에서 매도 그렇죠? 뭐 딱히 여기도 아니에요 이런 레벨들 있죠? 네. 그런 레벨들 달달하죠. 누가 봐도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셋업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가 진짜 어, 이서포트 레벨 있죠. 이서포트 레벨에서 가까운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를 준다. 이러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서포트 레벨이 여기 있고 레진스레어레스 레벨이 여기 있고 트렌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근데 리테스트 주는 레 위치가 이제 레진스와 서포트의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또 왼쪽 보니까 여기서 가격 이 구역 안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구역이 이쯤에 있다 그러면 또 오히려 이제 더 부담이 안 되죠, 덜 되죠. 만약에 여기서 맞아가지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리테스트 주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구역 또 그저 그렇죠? 똑같은 구역 진입 후에 떨어져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핍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 40핍이 될수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리가 이제 거리가 넓잖아요. 더. 그러니까 또더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이런 위치는 그래서 이제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아웃도 내가 매수를 하는 그러한 이제 셋업이면은 최대한 브레이크 아웃도 가격권 서포트 서포트에서 근접한 근접한 브레이크아웃을 찾는 게 좋은 거죠. 그럼 매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에 올라갔다 그럼 브레이크아웃 뭐 리테스트를 준다 했을 때 최대한 레진스 레진스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쵸? 왜냐면 내가 스 슬로스도 잡기도 편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아웃 리테일스를 주면 스타루스 작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죠? 그렇다 여기 오더 블럭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배열 시캔들, 불캔들 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캔들, 불캔들, 불캔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하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스타루스는뭐 이쯤에다 뭐돌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서 터치를 하고 이거를 매수 왜매수를 원하는 거면은 스타루스는 그러면은 짧게는 이쯤, 그쵸? 이거보다 밑에 아니면 더 넓게 주려면은 이거보다 밑에, 이쯤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탈머스 두기도 상당히 편한데 만약에 여기서 뒀으면은 상당히 애매하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래서 그엔트리는 엔트리를 이제 어떠한 캔들 패턴을 기다려야 되나 보다는 이 솔직 히 캔들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보다는 이 캔들이 현재 이 위치에서 무엇을 말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거를 이제 좀잘 이해를 하시면은 좋고 어 엔트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러한 위치를 이제 피하시고 최대한 이러한 위치에서 가깝게만 예. 네, 서포트 알 레진스 그렇죠? 서포트. 최대한 이 서포트 레벨에서 가까운 곳에서 매수. 그렇죠? 중요한 레벨.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레진스. 이것만 솔직히 이제 잘 하셔도 괜찮은 거래를 이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렇죠? 0.5에서 1% 저번주에도 연락이 한 분한테 또 왔어요. 한세배 만들었는데 거의 한 3일 만에 훅다 날아갔다고. 왜? 세배까지는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라사이즈 키워가지고 이제 거래가 잘 됐는데 라사이즈 계속 키워서 하니까 한방 무너지는 거죠. 크게. 그래서 리스크는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제 이거를 지키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네. 이거 잘 지키시면서 최대한 분석했을 때 가장 이제 깨끗하고 깔끔한 위치 딱 봤을 때 서포트, 레지 r t r e s 그리고 높은 타임 프레임 위클리, 데일리, 방향을 알자 위치. 위냐 미치냐. 위다. 그러면은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서 떨어지고 서포트 레벨에서 올라가는 것을 노리자. 그러면은 서포트를 잘 찾아야겠죠. 그럼 반대로 또 매도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가격 조정 주고 레진스 혹은 트렌드 라인 터치 떨어지는 것을 잘 찾아야겠죠. 피부나치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게 그래서 겹치는 구간, 여러가지가 겹치는 구간을 잘 찾아서 거래를 하자. 네, 이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거랑 룰시키는 게 솔직히 제,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어 약간 고양이 잡듯이 관심, 그 그러니까 그냥 차트 훌훌 훌, 이제 차트 그냥 보고 차트 그냥 보고 그냥 관심 없는 척 행동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냥 여기 있네, 오케이 그냥 차트 거. 딱히 뭐그런 그, 룰은 없어요. 진입 후에 거리 체크는 어느 정도 한 번씩 그런 건 없습니다.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네. 4 시간 차트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진입하셨으면 4 시간 차트마다 뭐 그냥 보셔도 되고, 네, 딱히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냥 저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뭐몇 번씩 하거나 그냥 꼬리는 대로 합니다. 그거는. 예. 네. 그래서 고양이 진짜 고양이 잡으려고 하듯이 이제 관심을 안 주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차트 보고. 딱 이제 미리 분석을 해놨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어 내가 원하는 구역들을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구역들을 그러면 딱 차트 켰을 때이 차트 그 현재 상황의 위치가 뭐 여기다 아 그럼 커요 커 근데 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서포트 레지스터 유지되고 있다는 거 캔들랑 위그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거죠 딱아 그렇죠. 딱. 이거는 어 이거는 아 이거다 딱 보자마자 어 진입했네 이거다 네 그래서 어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이 구역들 즉 서포트 레지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는 게 좋죠 미리 그러면 가격이 이 구역들에 진입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까 거래가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을 때는 뭐뭘 하든지 뭐 무시하고 그렇죠. 서포트 레이스몇개 정도는 음, 그 강의에 다 나와, 나와 있어요 위에 두 개, 밑에 두개 보편적으로 위에 두 개, 밑에 두개 현재 가격에서 위에 두 개, 밑에 두개 아, 캔들요 캔들 몇개 정도 딱히 그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약간, 약간 진짜 그런 잘 보세요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솔직히 그 경험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게 서포트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로 알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만약에 이게 불캔들이 좀 짧다. 그러면은 또세개알수 있는 거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또두개 나오고. 그렇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 그러니까 캔들 몇 개의 기준보다는 어떠한 캔들이 나오느냐 그러 그러니까 2개 이상 네. 최소 두개 이상인데 어떠한 캔들이 나오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서포트 레벨이 잖아요 그렇죠? 트렌드 라인 올라오고 있고요. 서포트 레벨 겹치는 구간에서 캔들 몇 개를 기다리기보다는 딱캔들이거딱 이것만 봤을 때딱 답이 나오죠. 뭐 이렇게 이세개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딱 캔들 두개 이상 아니면 솔직히 이거 중간 캔들 그이 중간에 있는 이 도지 캔들 같은 거, 스피닝 탑 캔들, 캔들 같은 캔들 같은 거 이걸 딱 하나만 봐 이제 보고 진입할 수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두개 이상. 그리고 그두 개가 조, 이제 조합을 딱 구웠을 때 어, 이제 리버설 캔드 패턴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오는가 그렇죠? 네. 네. 질문 이 있나요 혹시? 질문? 파운드 달러에서 EMA 200일선이 4시간 차트에서 캔들 아래 위치 1시간 차트에서 캔들 위로 나타난 200일선 위치가 차트 시간대잘 당연하죠. EMA 200은 캔들 200개예요. 캔들 200개 그러니까 이제 4시간 차트에서 캔들 아래에 있으면은 이제 그걸 또 어. 더 이제 쪼개서 그거를 쪼개서 이제 한시간 차체에서 200개를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2 0일이 아니라 캔들 200개입니다. 그러면은 200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오케이 왜수정이 안되지? 아 m s o 어쨌든 e EMA가... m a 가이뭐 m 인디케이터 i 가가가 r r y 네 m e m a 200이 2 0 0 o 아니라 캔들 200개입니다 캔들 200개 m sorry. 똑같 s o r 0 y I'm s o m a 도 높은 타임 프레임으로 y I'm 모든 것은 높은 타임 프레임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빙에이브리지 그 크로스오버가 나왔을 때 15분 차트에서 나, 이제 크로스오버 나왔다고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4시간 차트니까 시간 위클리 차트에서는 다운 트렌드인데 15분 차트에서 위클리 이제 그 EMA 크로스오버가 위로 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것은 높은 타임 프레임이 더 강하다. 더, 더 중요하다. 모든 것. 또 질문 있나요? 또 질문? 네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있는 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의 녹화 되었으니까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